Let's i c u l e s go. 예. 이번 종목은 뭐일 것 같나요? 리듬체조, 리듬체조요. 온몸을 가동 체조예요. 온몸이요? 온몸 체조. <웃음> 네 이번에는 예술 점수가 있습니다. 예술 점수. 네. 예술이의 점수라고 한다면 웃음의 척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웃음> 저희는 감동시켜야 돼요. 와, 감동, 감동을. 네. 아, 감동 주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매달 수요가 아니라 백킹, 백킹. 어, 젠카 오 마이 oh 갓 예.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 빅팀에 예술의 포인트지 않을까 저희 얼굴이 포인트입니다 아유 야 확실하다 아, 자신감 어쩔 거야? 저희가 가장 자주 마시는 술이 예술이에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예술의 숙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아이고. 이겼다 걔 아무도 없느냐 보즈 나와 보즈 걔 아무도 없느냐 팔다리 안돼 <웃음> 아, 뭐. 몸에다 나쁘진 않지만 이게 참 중심부가 아, 근심도가... 아이지 아, 저... 팔다리가 안돼 음악이 일 번부터 오 번이 있습니다 일 번이요 예일 번이요 일번 예입니다. 형, 좀더 멋있게 해. 오! 야! 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겼어 아, 공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머리, 머리, 머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돌려, 돌려. 그냥 계속 돌려. <목소리> 아! 자 하나하면 같이 내는, 내는 거예요. 하나, 뭐, 둘, 열여섯, 열일곱, 열일곱, 열일곱, 뭐야? 우리, 우리 삐는데 열여덟. 아 쟤네 스물 여가 넘잖아 지금. 스물. <웃음> 뭐야? 스물 하나. 스물 아니, 니네가 붙인 거잖아. 바닥에 아니야, 바닥에 떨어진 거 잘못 줍은 거 같던데? 더 많이 붙인 거야. 아니, 거야. 너네가 더 많이 붙인 거야. 너네가 더 많이 붙인 거야. <웃음> 반칙패 인정됩니까? 붙에게 1점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형 손대. 예둘 중에 누구 나갈래? 구칠, 나와! 아, 좋다, 구사. 자, 이번에는 15장 붙일게요. 예. 하지 말아요. 아, 아, 아. <웃음>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 아, 지금 소름뒀어, <웃음> 진짜 소름 돋아어 다리에. 진짜. 나 이게 보호색이야. 야, 안 보여. 야. 야, 안 보여. 아, 얘안 보여요. 안 보여. 야, 안 보여. 하나, 열둘. 그리고 여러분들의 엄청난 승부욕을 불태우기 위해 저희가 예술 점수는 그때그때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야 저 예술 점수 없어요? 그 찬희 씨의 화려한 턴이 저희의 10점을 울렸거든요 맞죠? <웃음> 맞아요. 그래서 예술 점수 10점은 찬희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야 10점이나 주는구나 좀 세긴 했어 3네 3? 3 알겠습니다 야, 왜 그러지? <웃음> 오 와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떨어진다잘 떨어지고 있어! 오일일어어일일어어어우 일어났어 일어났어.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그렇지, 그렇지! 자, 머리랑 가슴에 있어. 머리, 머리, 오케이? 오, 됐지. 3, 2, 3, 4. 1, 4, 3, 끝 1, 4, 3, 끝 1, 2, 아 내가 2, 짓을 한 거냐 지금? 하나. 아. 2, 3. 1, 2, 둘. 둘. 2, 3. 1, 2, 3. 1, 열 3. 1, 넷 1, 어, 공정이야? 오늘 예술력이 너무 뛰어나서 민드이래또큰 기쁨을 받습니다. 저희 병찬 씨의 예술도 만만치 않았기 아 때문에 한트에게 1점, 0 병찬에게 9점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우리 19점이야 그러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야. 네. 나가. 아 수빈 이제 머리도 진짜 많다. 그 그냥 머리에 다 그냥 넣어버려 그냥 꼬기 꼬기. 최준이뭐 하고 싶어요? <목적> 2번 2번 2번? 어2 <목적> <2번>. 이거 <목적> 자 시작이야 최준이 시작했어. 오어어 예쁘다. 어이 예무서어어오어어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어어어어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오, 오, 오. 오, 쌤이 자고. 오, 야, 어. 쌤, 어. 머리, 머리, 뒤통수. <웃음> 아, 뒤통수가 안 떼지네. 아, 안 떼져. 아득이야. 옆에 조심, 옆에 조심. 어, 어, 어. 1 전뱉을 거다. 어, 어. 안떨 어. 진다열 어. 확실히 흐빈이가 굉장히 뛰어났고 체력적인나 <웃음> 이런 예술 면에서는 또 임세준씨가 또물뜬고 나쁘지 않았어 하셨어. 좋아서 좋아서 <웃음> 그래도 어쨌든 이게 리본 체조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조금 더 높이 들여서 흐빈이한테 10점 그리고 세준이에게 부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마, 마지막이요? <웃음> 그만! <웃음> 그만! <웃음> 이제 그만! 그만! 나 무서워! 아, 아, 아 죽는다고! 아, 아, 그만해! 아, <웃음> 퇴근하실게요 그넨, 그넨, 그넨, 뭐야? <웃음> 혹시 뭐, 예술전이지? 어, 준비하는데? <웃음>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뭐야, 이거 뭐예요? 어, 오, 뭐야? 와, 이거 뭐야? 우리 빅팀이 가지고 있는 메달을 지금 톤 팀에게 넘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춰, 아 박수, 맞춰. 아유, 아쉽습니다. 네, 제가 아이고, 아이고, 아 아고 감사합니다. 매달 좋아해요. 아고 저희 중에서 뭐 누가 먼저 할까요? 저희 중에서 뭐 누가 먼저 할까요? 저희 중에서 뭐, 누가 먼저 할까요? 어, 내가 먼저 할게. 그래. 오케이. 내가 먼저 하고 최병찬너 나와. 어? 어, 오케 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제가 가위바위보 게임. 오케이. 얼마 전에 활을 쏘고 왔었죠. 어 그렇지. 호위무사잖아. 호위무사 유신이 유신이. 오 네. 오케이. 네. 갈까요? 볼게요. 네. 아. 아. 아. 빈 아. 아, 아, 아 드야 도빈 아. 드 도빈 아. 드자기드 활씨가 됐어 가 도한 세, 도한 세, 도도 한 세, 도도 한 세. 와, 맞추기 맞췄어. 2점빡 하고 붙여보자. 오. 3점, 3점. 오. 삼점 3점, 3점3야 삼점 삼점. 3점, 3점. 와 이겼어 이겼어. 오. 와 이겼어 이겼어. 어허 어허 어허 아니 방이공장이허 됩니까? 야이허 시작해 아아허어아 치킨 먹을래요? 치킨 가져가자. 치킨 양념 프라 아, 치킨 와우. 치킨 둘다 아니요? 둘 다예요. 둘다요요둘다요야허어시켜줘요 다예요. 아, 누나. <웃음> 얘 엄청 먹고 싶은가봐. 아니, 두 마리면 다른 거지 아니, 내가 호식이 두 마리면 인정한다 페리카나잖아 야, 그럼 우리 팀에 이런 식으로 야. 카우트에 일하시면 안 돼요 인정? 어. 페리카나잖아 야. 우리 팀에 제가 지목을 하면 야, 되는, 거 되는 거죠? 아, 난한 놈만 죽인다 야, 정수비 나와 야, 정수비 나와 <웃음> 너는 죽을 때까지 나랑 싸워야 돼 알겠어! <웃음> 아, 무서워요 아, 수빈이가 성공했어요 <웃음> 수빈이 자. 성공해 기선 제기을 제압, 제압해. 아 근데 수빈이 약간 힘 조절을 잘못해서 잘안 붙을 것 같기도 한데 잘잘쏠것 같기도 하고. 이건 힘이 아니야. 어, 이건 요령이야. 갑니다. 아, 느낌 알았어, 아. 느낌 알았어, 아. 그렇지? 알았어, 그렇지? 아, 어, 많았어. 느낌 알았어. 어, 형 어디 어디 쏘는 거야? 형 어디 어디 쏘는 거야? 거야? 카메라에다가 그냥 확 쏴버려고 그냥. 수빈아, 지금이야. 편하게 써. 저기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야 지금 조준 좋았어 그 근데 안, 안 붙네 아니 아니야 그렇게 하면 돼야 어, 뭐야 얘 어? 부러졌다 어, 야, 야. 어, 부러졌다 야야야 어, 부러졌다 어, 사.. 사워치지 말고 <웃음> 오! 오! 오! 오! <웃음> <웃음> 정수빈 <웃음> 따라하려고? 아이 커피캐시네! <웃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아, 한 해보라 그래. 해봐. 설마 쉽점하 어, 진짜... 아! 하나, 하 어이 진짜. 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수민아 양념치킨 가자. 양념치킨. 저희 이제... 양념치킨으로 갈게요. 치킨 남은 거예요? 저쪽 팀한테 협의를 하셔야죠 우리가 우리가 허락 안 하면 우리가, 우리가 허락 안 하면 <웃음> <웃음> 치킨이 <웃음> 되는 거예요 일단? 어뭐뭐킨응 먹어 먹어 감사합니다 이제 구호즈 남았네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사영 가면 진짜 잘해 참 이런 거에 운 좋아 어. <웃음> 리더의 힘을 보여줘 야 보여줄게 보여줄게 파이팅! 예, 오일점 예, 오. 하나는 잘했잖아. 일점오 어. 하나는 잘했잖아. 지도 좀 해줘. 지도 좀 해줘. 코치 코치. 오른쪽 눈 가마봐. 어가 맞지. 오른쪽 눈을 가물라고? 아니 왼쪽 눈을 가마. 어딱 여기 조금만 오케이 이 정도? 어그그 정도. 너무 세게 당기지 마. 가자. 아나 아아 와, 아, 아, 아, 이건 진짜... 어? 저기요? 어, 어, 야, 야, 야, 치킨 사줄게. <웃음> 치킨. 야, 치킨 사줄게. 치킨 사줄게. 아니, 손이... 아니, 손이 낀 거야. <웃음> 너에낀 거야. 아니야, 손에낀 거야. 어깨, 어깨. 오케이, 오케이. 감자에 싹이 나서. 입이 나서? 꽁꽁꽁! 와, 와, 와 잘한다. 3점.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와, 와 잘한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형, 편하게 해. 반영 여기서 아, 형. 맞아, 맞아. 뚫는다는 느낌으로 가운데를 그냥 뚫어버려. 형 감. 편하게 감대로 감대로. 잘좀 해봐. 요오오 오. 잘좀 해. 오 이점 이점. 아 다음 판십 점이야, 보고. 아직 한발 남았다. 스포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그럼 그럼 10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자아 아. 아, 아, 아, 아. 잘했어 뚫어버려 러번 뚫어뻥 그래 아아아아삼점 공점 아니야 공점인가? 향식 씨가 처음에 일점 그리고 찬이 씨가 이 점을 맞췄어요. 아 어, 내가 이기겠어. 네. 아, 아, 아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야. 계속, 아, 응? 다시, 계속, 다시 빼서, 다시 빼서, 다시. 근소하게 좋다. 몇점 차야? 1점, 1점 차이로. 자니 형 음식 가져온대요. 제가 음식 가져오려고요. 어, 상대 팀 고? 밥 필요 없어. 그냥 아. 치킨만이야. <웃음> 아, 요 음식 뺏기도 돼요? 음. 아, 아게 매달도 아, 뺐는데. 어. 매달도 메달, 뺏겼는데. 치킨이라도 가져와야지. 자, 자, 이것도 있어요. 뭐? 네, 먹주 아, 먹을래요? <웃음> 오예예오 너무 오 다르네. 진수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아, 일단 우리도 이렇게 까자. 우리 이거 우리 먹으라고 오신 건데. 아니 저희 그냥 이렇게 두고 먹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요? 왜 주고 싶어 봐? 아니 근데 솔직히 주고 싶어요 진짜? 주고 싶은데 우리 셋의 어. 마음을 흔들 수 있으면 개인기 하나 해주세요 개인기 좀 해주세요 어. 자 자, 어필 좀 해봐요 왜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나쁘지 않아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자, 자. 거 나쁘지 않은데? 자. 자. 왜내마음을 <웃음> 흔드는 건야 치킨 진짜 없고 싶은가 <웃음> 오케이 일단, 어. 일단 가산한점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세아한세 나쁘지 않아 제가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마술을 또 배워놨거든요 뭐요 뭐요 뭐요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어 뭐야 여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수빈리 이거 병원 보내줘야 될거 같아요 <웃음> 저기 <저희> 갖고 <웃음> 뭐야? 바로 주는 거야? 뭐야? 바로 주는 거야? 뭐야? 바로 주는 거야? 야, 나한 우리 한 대도 줄게, 한잔 줄게. 애자, 애기 잘한다. 괜찮아, 아, 괜찮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괜찮아.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너무 맛있겠다. 승식이 형도 뭐 해? 야, 뭐좀 해봐, 승식아, 아, 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야. 유전 무죄 무전 유죄야 <웃음> 아, 이, 이, 제 진짜 웃기다. 야, 승식아. 예. 뭐, 뭐, 좀 해봐. 어, 뭐, 뭐, 뭘 해볼까요? 아니 노래 잘한다고 하던데, 한 가락 뽑아보는 거. 아이 아, 친구 을 잘해요. 아 그래요? 보세요 시켜보세요. 시켜보세요. 아, 아, 아, 아, 너무 좋죠. 수스노래 갔어요. 기다릴게. 요 기다릴게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승식이 거는 내가 병찬이한테 지어줘 줄게. 병찬이 야. 마음을 흔 들면 얘한테 와다가 난네가 없는 이 세상에. 난네가 없는 이 세상에. 간아 혼자 살아 사는 게. 사는 아, 진아, 진아. 니아 진아. 진아, 진아. 진 이 치고 잘하네 형. 이거. 잘한다. <웃음> 와 잘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먹어. 그냥 너만 너만 기다릴게. 의자 자, 의자 갖고 와네 자네, 자네 자네 의자 좀 갖고 와. <웃음> 아유 우리 또허 사장님은 또 콜라를 좋아하시잖아요. <웃음> 그 마음에 흔들렸어 내가. 예, 예, 아 예, 내가 진짜 심장이 니다 예, 우리 강 사원 때문에. 예, 예. 아먹자 음, 예. 편하게 먹어 편하게. 아 진짜. 아, 아 노래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 부른다. 우리 사원들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흡족해요. 편하게 다들 먹어. 우리 사장님 또한 가락 뽑아 주시죠. 우리 사원이 사장님 늙은 아, 자리에 누운. <웃음> <웃음> 아, <웃음> 아주 좋아 저 친구 유능해. 철장 계급사이구나. 치킨도 좀 먹어도 되나요?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마음 먹어. 만편 먹어. 두아 <웃음> 고생 많습니다. 도사원, 네 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거를. 아, 아, 아, 니요 사장님 커피 좋하요 <웃음> <웃음>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형 요즘 다 맛있어 진짜. 아 솔직히 나 요즘 식단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너무 맛있어 와 대박이다 이거 응 대박 일단 11월까지 할 거라고 아니 나한테 3개 만 먹고 응. 애들 주자 이랬는데 그래야 형 이러네 갑자기 막뭐어야뭐 <웃음> 내가 다이어트를 못 하니 방송 때문이야 그냥 아, 아 그냥 사정상만 사정 아니 원래 한 달에 6kg 뛰어야지뭐 <웃음> 음. 아저 승식 씨아좀 데리고 가요 여기 아, 아가 자꾸 여기+ 그, 그, 그 애가 네. 그 치킨집을 좋아해서 아이고 항상 그래. 그 치킨집 앞에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어슬렁 가졌던 사람 내가 찾던 사람 소금 없나 없어 아유 드릴게요 소금 있죠 울어요 아 여기 뭐 말하면 다돼 뭐야 마법이야 어. 야, 몰라 소금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아 진짜 그 어? 말하면 이뤄진다는 <웃음> 알라딘이 거의 다아 봐. 우리 전에 그분이야 네. 어 설마. <웃음> 프라이드가 좋아요, 양념이 좋아요, 형. 네가 좋아. 야. 난 네가 제일 좋아. 인기 많은 게 이창타니까. 꼬래 인기 좀 <웃음> 있나 봐. <웃음> 어 팀, 미 남은 괴로워. 다음 게임 가능? 아저저저 저, 저, 저 진짜 진짜 미안한데 정말 오랜만에 먹던, 너무 맛있거든요. 아 네. 좀만 먹어. 만더 먹어 내가. 좀만 먹어, 더 먹어. 좀만 더 먹어. 전체 먹어. 진짜 1 분만. 몇 개만 아니라 1 분만 더 먹어 내가. 야야야, 야, 야, 딱 다섯 개만 먹게 해줘. 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아저 너무 행복해요. 설마 이거 뭐 먹은 것도 뭐 계산했나요? 몇는 아, 뭐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죠? <웃음> 여러분 저희의 신뢰관계가 이렇게 없나요? 왜왜왜왜 아니, 아... 아, 왜, 왜, 왜, 왜, 왜요?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 아니.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아... 행복해요. 저 오늘 풀었어요 정 <웃음> 여러분 학벌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こっぺ私達の勝負だアトゥンマペースナウイ <laughs> <laughs>